하나 둘셋 넓은 놀면서 맛을 찾아보는 기행 제 1탄 고추머리 소스 야키소바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요 130g 오물이라고써 있네요 이렇게 큰 사발 한국에서는볼수 없지만 일본에서는 이런 야키소바 어, 컵라면이 많이 파는데요 이렇게 겉포장은 이렇게 소스야키서바써 있고요 그 다음에 큐피라는 마요네즈 회사랑 뭐 콜라보레이션 해서 이렇게 라면을 파네요 그러면 한번 내장을 한번 뜯어 볼까요 뜯어보면 속내용물은 어 짜잔 이런식으로 속포장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면 뭐 조리방법이 써있네요. 물을 넣고 여기에 보면 물을 넣고 닦고 4번에 물을 버립니다. 이쪽으로 스티커를 띄고 그 다음에 소스를 넣고 마요네즈 넣고 마요네즈는 뭐 기호에 따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. 그러면 한번 해보죠. 여기를 여성까지 뜨고요. 어. 그러면 여기 마요네즈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소스가 하나 나오고 이거는 건더기 스프가 하나 나오네요 그러면 건더기 스프를 하나 뜯어서 여기에다 넣고 그 다음 중요한 건 뜨거운 물이죠 지금 우리 저 물을 u r u Quark, Quark, q u a r 까지 어디까지? q 까지 r k q u a 어 k q u a 까 k Quark, Quark, q 들어 r 니 Quark, Quark, Quark, Quark, Quark, Quark, Quark, Quark, 다 u a r k Quark, Quark, Quark, Quark, Quark, q u a 기다려 봅시다. 잠시만요. 짜잔. 벌써 3분이 지났습니다. 3분이 지났고요. 그러면 한번 열어볼까요? 짠짠, 짠짠, 짠짠, 짜잔. 맛있게 익었습니다. 그러면 물을 빼야 하는데, 물을 빼는 이 용기는 여기 보이시죠? 이쪽 스커를짠 띄면 이쪽으로 와, 이거 완벽하니 신세계. 너무 간편하죠? 그러면 여기다가 용기를 넣고 물을 꽥꽥꽥꽥꽥꽥꽥꽥꽥버립시다꽥꽥꽥꽥꽥꽥꽥꽥는이꽥꽥꽥꽥꽥뭐 비웃는 듯한 느낌이긴 하지만 재밌게 꽐깔를 꽐깔를. 재밌습니다. 아, 이 정도 물을 다 빼고요. 물을 다 뺐으면, 그러면, 그 다음에, 용기를 더 뜯어서, 먹기 좋게 한 다음, 이 액상 소스, 이 액상 소스를, 어, 아, 이 화면과 영, 우와, 이야. 이 짜장면 같은 국물이 나오네요 그러면 이걸 버리고 마요네즈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마요네즈는 음 저는 별로 좋아지는 않지만 이왕 들어있는 거니까 마요네즈를 살짝 한번 이정도만 넣고 넣고서 마요네즈 비벼보겠습니다. 마요네즈, 마요네즈를 잘 비비고, 비비고, 비비고, 비비고. 이렇게 비볐습니다. 비주얼이 영안 나오네요, 비주얼이. 비주얼이 안 나오면 제가 오늘 슈퍼에서 이 후리카게라는 미츠강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이 오니기리 용프리카케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먹으려고 한건 아닌데 뭐 이럴때도 뭐 비주얼을 위해서 뭐쓴 것도 나쁘지 않죠 맛도 있고 한번 봅시다 어뭐 제법 많이 들어 있네요 뭔가 이 정도 비주얼이면 뭐 괜찮겠죠 그럼 이렇게 한번 비비고 나서 비비고 나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먹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음. 음. 아, 맛있네요. 환상적이네요. 잠시만요 이쪽을 보시면 뭐 요새 뭐 치밥이 인기잖아요 그러면 라밥은 어떤가요 라밥 라밥을 한번 먹어보자고요 라밥 뭐첫 시도입니다 라밥 먹어봅시다 이 라밥 맛있겠네요 이 라밥 먹어볼까요 음! 라밥 환상적입니다. 와. 이 라밥. 음. 강력 주전 라밥. 음. 라밥 라밥. 음. 금밥을 한번더 넣어 보겠습니다. 왕창 넣고 이 라밥. 와. 이렇게 라밥이 맛있는 처음이라서. 음. 음. 음. 음 라밥. 우와. 음. 신하게 라밥 우와 음. 야, 라밥. 완상적이다 얼마 마시는데 응. 음? 진동. 보세요. 지진보다 더 심하죠. 이 정도로 맛있다라는 말입니다. 라바만 먹어보세요. 라바. 아. 음. 판타스틱 음. 음. 음. 음. 와 이러다 죽겠네 라비 이렇게 맛있는 거 했네. 음 강력주장 라바. 이 라밥이요. 심플하지만 야, 이렇게 먹는 맛도 있네요. 라밥. 음. 강력 추천입니다, 라밥. 이거 한상뭐 퍼펙트. 음 쓰러집니다. 쓰러져. 봐봐 아, 음~~ 음~~ 너무 맛있네요. 라바. 오, 오늘은 죽여줬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에 또 맛있는 라면 혹은 맛있는 뭐 어느 거든 맛있으면 좋은 거죠.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셨으고요. 오늘은 감사합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바이바이.